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노후가 되면 돈이 많든 적든 어떤 행편에서도 내가 오늘을 잘 누릴 수 있는 지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겼을 때, 비로소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도 생기고요. 그렇게 편안할 때 내가 가진 돈도 잘 지킬 수 있더라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그것들을 저는 한마디로 슬기로운 노후생활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두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 0세의 수도권, 경기도 수도권에 사시는 분이 있고 65세에 지방에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단순합니다. 70세이신데 분당에 현재 시가 10억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분은 생활비가 15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소득은 국민연금 딱 40만 원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매달 100만 원 적자인데 이 100만 원 모자라는 돈을 자녀들한테 부조를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다큰 자녀들이 노후에 부모님을 돕는 것도 아주 기쁘겠으나 지금처럼 10억 아파트를 깔고 앉아 계시면서 자녀들의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것 사실 편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된 입장에서. 또한 두 분이 정말 70세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자식 농사 잘 짓고 지금 10억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연세가 70이 되면 내일 일을 알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가 가진 재산을 잘 활용해서 오늘 넉넉하게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분들은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르지 않겠냐? 더 오른 다음에 가입하거나 팔거나 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60, 70이 넘으면 내일 일을 할수 없어요. 그죠? 또 앞으로 사신다 하더라도 물론 요새 뭐 90세 100세가 어지간한 시대가 되었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누릴 수 있을 때 돈을 쓸수 있을 때 내가 쓰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에 대한 보상 또 나와 같이 열심히 살아왔던 내 배우자에 대한 보상 또 그것을 지켜보는 자녀들의 기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주택연금 가입하시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현재 이 시세가 나가는 아파트를 주택연금 가입하면 월 300만원 이상 수령이 됩니다 당장에 돈이 생활비가 150만원이니까 절반 이상이 남죠 그죠? 절반 이상이 남으니까 정말 넉넉하게 정말 누릴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자, 그래서 노후가 되었을 때 내가 정말 귀하잖아요. 나의 생명이 70세, 60세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또 내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랬을 때 나를 위로하고 나를 보상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존귀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같은 존귀함은 누가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챙겨야 된다. 자식들 믿지 마시고 나 스스로 챙겨야 된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그냥 주택금 가입하는 것으로 땡 모든 것이 해결되고 아내에 대한 감사 보상 나 자신에 대한 존귀함 다 모두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단순하죠 자그 다음에는 65세 지방에 사시는 분이에요 지방의 3억 아파트인데 대체로 지방의 3억 아파트 수준 대체로 많죠 월 생활비가 200만 원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소득은 147만 원입니다. 현재 소득 147만 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 국민연금 97만 원 그리고 개인연금 보험회사 개인연금에서 50만 원 나오는데 보험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30만 원 나오고 하나는 20만 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있어요 돈이. <웃음>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집값이 비싸지 않다 보니까 대체로 반대로 여유복돈이 그만큼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이분 경우가 그 같은 케이스인데요. 목돈이 3억 원이 있더라고요. 3억 원인데 1억 원은 은행에 예금되어 있고 신협에 있다고 합니다. 3%가 넘더라고요. 신협에 예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적시연금 보험회사 적시연금으로 2억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보았던 보험회사에서 개인연금 50만 원 나오는 것에서 하나는 30만 원, 하나는 20만 원 나온다고 했는데 이때 20만 원이 즉시연금에서 나온다고 라 하더라고요. 자 즉시연금 혹시 가입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즉시연금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분은 상속형으로 가입하신 것 같아요 언제 해지하더라도 원금은 그대로 살아있고 이자만 조금 받는 건데 근데 단순하게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즉시연금 2억 자료를 가입했는데 지금 20만 원 받고 있어요 은행이자보다도 훨씬 적은 것을 받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가입하고 있어야 될까요? 바로 정리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제안드린 것은 첫 번째 주택임금 가입하시라 왜냐하면 다시 자료 화면으로 돌아가면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인데 현재 소득이 147만 원이잖아요 한 50만 원 부족하죠 50만 원만 부족하면 안 되겠죠 조금 더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3억 아파트를 주택임금으로 가입하면 월 70만 원이 나오니까 조금 전에 50만 원이 부족한데 주택금 가입하면 월 70만 원 정도 나오니까 바로 모자라는 생활비가 해결되고도 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적시연금 이억 원을 정리하자. 그래서 은행 예금만 연 3%가 넘으니까 적시연금 3% 해약하고 정리하고 연 3% 은행 예금에 넣어도 월 50만 원 정도 세전에 요즘 지금 기준으로 3%가 넘어요. 이 금융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세금을 제하더라도 금융소득세를 제하더라도 월 50만 원 정도를 받는 거죠. 앞서 이분들은 적시연금 상속형에 가입하고 몇년 전에 가입해서 지금 뭐 거의 1% 정도 이자를 받고 있는 것에 비하면 얼마나 돈이 달라집니까? 그죠. 그래서 죠그 적시연금 이억을 정리하고 은행예금 넣어도 월 50만 원은 원금 그대로 지키면서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은 앞서 우리가 목돈이 3억 원이라고 했죠. 목돈 1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돈 1억 원은 따로 어, 가끔 제가 말씀드렸던 어, 매달 달러로 배당받는 월지급 매달 나오는 미국 이태어배당형 상품에 한 어, 1억 정도를 넣으면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분산이 되는 거죠. 어, 지금 은행에 예금이 2억 정도가 있게 되고 또 주택연금 내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고 앞서 그리고 보았지만 또 이분들은 국민연금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 총 자산에서 1억 원 정도는 투자성 상품으로 가도 되는데 아무래도 연금을 받는 쪽이 좋으니까 월 배당 또이월 배당 상품들은 일반적인 투자 상품에 비하면 투자 상급을 상품을 등급으로 따지면 아주 위험이 높은 데 근데 100% 주식형 자 그런 등급으로 딸 때는 대체로 이제 배당형 ETF, ETF라는 자체가 펀드니까 주식 직접 투자에 비해서 종목 투자에 비해서는 훨씬 좀 안정적이고 또 그것을 그이태퍼를 여러 가지 채권이라든지 또 배당 이태 f 라든지 등등을 다 섞어 섞어 찌개를 하니까 조금 더 안정성이 있죠. 자, 그런 상품에 월 배당으로 넣으면 매월 기준으로 월한 40만 원 정도를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다양하게 좀 이제 분산하면서 매달 소득이 많아질 수 있도록 구성해 본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분들이 최종 월 소득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냐 하면 287만 원인데 앞서 보았던 국민연금 97만 원. 그 다음에 개인연금, 보험이 두 개였는데 하나가 있었죠. 첫 번째 개인연금 3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70만 원. 그 다음에 적시연금 2억을 정리해서 은행예금에 넣었더니 50만 원. 월. 원금은 그대로. 그 다음에 월 배당 상품 달러 기준으로 넣었더니 월 40만원. 자, 이렇게 해서 287만원이 생기니까 생활비가 얼마였다고요? 200만원. 얼마가 남습니까? 거의 뭐 100만원 가까이 남는 거죠.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크게, <웃음> 크게 편안하게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내 행편껏 어떻게 잘 누릴 수 있는 지혜, 그 다음에 여유가 생겼을 때 주변을 돌아보는 나눔의 정신, 자, 그랬을 때내 재산도 편안하게 누리며 나눔에 지킬 수 있더라. 슬기로운 노후생활 두 가지 사례 말씀드렸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에서 돈 파는 가게나 바인 투자자문 검색하셔서 1대1 채팅창 통해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